5월 11일부터 시작된 중국의 비 피해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5월부터 계속된 비로 중국 남부지방에 최악의 물난리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스촨 등지에 쏟아지던 엄청난 양의 이 폭우에 이 폭우가 초당 6만 3조 원 미터의 엄청난 물이 산샤댐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6만 3제곱미터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24개를 동시에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산샤댐은 50여년의 탐사와 30여년의 설계 그리고 13년의 공사 끝에 지난 2006년 완공된 물위에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댐입니다. 건설 당시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양쯔강의 홍수와 100년에 한번꼴로 발생하는 대홍수 방지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과 2021년에 산샤댐 붕괴 위기로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가 큰 우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에 기후변화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지난달 5월 초부터 일본과 중국에 큰 폭우가 왔으며 6월 말, 6월 말 현재 폭우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작년과 마찬가지로 산샤땜 주변 지역 주민들이 최근에 이런 홍수 상황 때문에 대피를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 중국 정부는 발표하기를 수압으로 인해 댐 변형이 생길 시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이미 부착되어 있으며 만약에 정말로 산샤댐이 중국 정부에서 이 판단할 때 위험하다가 결정되면 주민 대피령을 반드시 내릴 것이라면서 동요하지 말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중국은 안전불감증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이 머리 뇌에서 도파민이 과다 분비가 되면 본인이 믿고 신뢰하는 것 이외에는 흥미를 잃고 불신하게 됩니다. 중국은 이와 같은 이 도파민 중독 현상과 같이 안전불감증에 대한 중독 현상이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중국 당국은 93개의 강이 경고 수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유입되는 물이 급증하고 있어 산샤댐을 정밀 감시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의 홍수 상황이 심각해 긴장을 풀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